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패딩 추측 영상 2편 보메스틱 편입니다 여기 지금 브라운야드 매장 왔는데 담당자님이랑운 좋게 이렇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패딩 컨텐츠 준비하면서 이렇게 입어보게 됐거든요. 여기서 좀 설명하기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딩이 어떻게 제가 지금 가지게, 가지고 있게 됐냐면 브라운야드라는 브랜드의 디자인 팀장님이 제 채널도 잘 보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웃음> 연락을 주셨었는데 패딩 추천 영상을 제작하면서 두 편으로 나누다 보니까 좀 분량이 부족했어요 추가할 만한 브랜드를 좀더 찾아보던 와중에 그때 연락 주셨던 걸 기억이 나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제품을 제공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품을 증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리뷰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구스다운 파카구요 작년 제품에서 조금 개량된 버전 후드가 추가돼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흔히 볼수 없는 구스다운 소재입니다 구스다운 소재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털이 많으면 한 곳에 이렇게 쏠린단 말이에요 아래쪽이나 옆쪽이나 근데 이렇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게 이렇게 블럭을 형성시켜 왔어요 그래서 구스다운의 따뜻함을 바로바로 바로 느낄 수 있다 요즘에 이런 디자인 솔직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비슷한 류의 디자인 중에서 깜패템을 하나 구매하라고 하면은 저는 가장 강추 드릴 것 같습니다 포켓 뚜껑이라든지 여기 여민 부분 그리고 후드 부분 뭐 이런 것까지 진짜 골고루 빵빵하게 다 들어가 있어서 진짜 보온성 짱이고 디자인도 짱이고 벌써 더워요 진짜 덥고 디자인 자체가 제가 평소에 있는 그런 스트릿 스타일 좀 힙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요 정도의 트렌디한 하복 팬츠 정도 입어주고 신발을 깔끔한 더비 남자분들이 크게 막 꾸미지 않고 꾸민 듯안 꾸민 듯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코디가 딱요 정도 코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브랜드에도 이렇게 굉장히 패딩이 잘 나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브라운 야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도미스틱 브랜드에서 본인들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제품들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돌아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것,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쿠어 브랜드를 방문했고요 이 제품은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그냥 크게 설명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핑크 컬러의 패딩을 입어봤고요 블럭이 보이지 않는 그런 미니멀한 디자인의 패딩이었고 크롭한 기장의 후드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목 부분을 이렇게 후드를 조일 수 있어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매 부분에 지퍼 디테일이 있어서 딱 제가 좋아하는 깔끔한 디자인이지만 약간 힙한 포인트 하나 들어간 그리고 좋았던 게 안감도 초코브라운 컬러를 사용했더라고요 아웃셀의 그런 핑크 컬러랑 크게 이질감이 없었고 심미적으로도좀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핑크 컬러로 좀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애프터프레이. 예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했던 V자 형태로 들어간 그런 패딩이었는데 제 취향을 고르라면 은 쿠어보다는 애프터프레이 애프터프레이가 진짜 굉장히 빵빵하고 저는 또 이렇게 탁 들어간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핑크 컬러도 비슷한 핑크 컬러이지만 좀 다른 디자인이었어서 두 가지 중에서 고르실 분들은 고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프터 프레이는 제가 조만간 협업을 한번 하기로 해가지고 그 영상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한번 리뷰해 볼게요 네이머 클로딩 더현대 방문했을 때 처음 입어봤던 제품필딩라인도 일반적이지 않고 아메카지 감성이 들어간 블럭이 특이하게 들어간 디자인이었고 커버넛을 운영하는 B 케이브라는 회사에서 만든 브랜드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퀄리티도 좋고 덕다운 90%라서 확실히 보온성도 좋을 것 같았고 좀 신선했던 패딩이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EA 팝업이 열렸어가지고 제가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에이라는 브랜드에서 타이다이 바람막이 있잖아요. 염색된. 그게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게 패딩 버전으로 나왔더라고요. 핏이 되게 예쁘네. 되게 예쁘네. 진짜 가볍고 목부분에 지퍼가 이렇게 두개가 들어간 그런 디테일이 있어서 다양하게 연출을 할수 있는 재미있는 디자인의 패딩이어서 좋았고 그걸 떠나서라도 좀 힙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이 타이다이 패딩을 입어주면은 겨울철에도 조금 힙하게 따뜻하지만 힙하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굉장히 괜찮아 보겠습니다 베이지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 블랙 컬러의 바지나 검정 에어포스를 많이 신거나 그러신 분들은 베이지 컬러의 패딩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스트릿 패션을 좋아하잖아요 디스 이즈 네버 매장을 방문했는데 패딩 작년에 패딩 베스트를 실제로 구매한 제품의 디벨롭된 오. 버전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글로시하고 지퍼가 블루 컬러로 들어가서 <웃음> 좀 스트릿하게 이렇게 포인트를 주기 좋은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이게 조금 과해서 반응이 안 좋았나? 왜냐면 제가 작년에 이거를한 60% 거의 반값에 구매를 했던 제품이라 조금 더 깔끔하게 나왔어요 소재도 작년에는 글로시한 제품을 썼다면 올해는 무광, 좀 매트한 디자인을 써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게 디자인을 했다 내 거는 여기 지퍼가 네. 파란색 들어가 있었거든 얘도 좀더 완전, 완전 유광이고. 아 근데 오히려 그게 좀더 좋은 거같아 네. 너무 무난하하기는 아, 스트릿으로 확 포인트를 줄 거면은 컬러 포인트가 확 들어가는 게 좋았어서 블랙보다는 화이트 컬러. 화이트가 확실히 오. 입었을 때 포인트 되는 느낌이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굉장히 빵빵한 디자인이어서 굳이 이런 식으로 컬러 포인트 소재 포인트가 되지 않더라도 조금 스트릿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것도 진짜 빵빵하고 귀엽네 이 제품은 크게 특별한 점은 없지만 올리브 컬러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요즘 많이 있는 카고 팬츠라던지 그런 데다가 입으면 좀 포인트를 줄 만한 디자인이어서 스트릿한 패딩 찾으셨다면 요런쪽좀 추천드립니다 가격대도 259,000원이면 그렇게 막 비싼 느낌은 아니니까 그리고 레드 컬러의 킬티드 자켓을 한번 입어봤는데 요거 괜찮더라고요 클래식한 초어 자켓 이런 쪽인데 검정색 면바지 입고 로퍼 신고 클래식한 스트릿을 표현하고 싶을 때 입으면 괜찮은 아이템이었습니다. 레드 컬러이지만 워싱이 들어가서 그렇게 쨍하지 않은 포인트 주기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아이템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스트릿한 패딩 찾으시는 분들은 노매뉴얼이라는 브랜드의 이런 유광 패딩도 되게 잘 나왔거든요. 블럭이 이렇게 묵직하게 들어간 이 제품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웃음> 소개할 제품이기 때문에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좀 스트릿 아니면 가성비 쪽패딩에 뜨는 브랜드 중에 코드그라피라고 제가 한번 협찬 광고를 했던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도 굉장히 잘 나와요 아니 내가 이 제품이 괜찮더라고 아우레가시 레녹스의 질감 광반이 있으면서 없는 듯한 그런 질감? 약간 레녹스 맛으로 입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나광고때 이걸 줬어야지 <웃음> 아니 이거 졸라 미뤘을텐데 아니 이거 괜찮아요 진짜 나 이거 했으면 진짜 이거 일바로밀었어요 가격대가 할인 들어가면 거의 7만원 8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패딩이라서 이거 생각 있으신 분들은 꼭 사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싸잖아 저 추천했어요 이거 아 진짜? 예. 네, 네. 왜 따라해요? 어? <웃음> 제가 먼저 알 <알렸어요. 웃음> <웃음> 결론은 뭐다? 포드그라피 나쁘지 않다 진짜 나쁘다아다 아, 네. 광고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스파 도메스티 그리고 스트 브랜드 위주로 좀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서 조금 더 감성 들어가서 완전 제 스타일의 패딩을 소개해드리자면 언어펙티드 물론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한데 언어펙티드가 진짜 패딩 잘 만들어요 예쁘게 제가 작년에 여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패딩인데 불규칙적으로 절개가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디테일 포인트 유광 소재의 디테일 포인트가 들어간 진짜 언어펙티드스러운 패딩이 뒷모습도 예쁘고 올해 다운베스트 제품이 나왔는데 와 이거 진짜 예쁩니다 이번 시즌 봤던 그런 조끼 패딩 베스트 패딩 중에서 베스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닐까 이 친구도 밑단에 유광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절개도 절개지만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봤을 땐좀 힙하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게 롱 버전도 있거든요 이거는 628,000원으로 좀 많이 비싼데 어디에서 보기 힘든 그런 힙한 절개로 된 디자인이어서 이런 디자인도 찾으셨다면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더 무난한 디자인을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아이템이라서 요거는 그렇게 과하지 않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패딩이고 이번 시즌 나온 제품도 굉장히 예쁘니까 그런 디자인도 관심 있으셨다면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1편 스파 패딩 추천 영상이랑 지금 2편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패딩도 좋아하지만 패딩 베스트 종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브라운야드에서 처음 룩북이 나왔을 때딱제 눈길을 끌었던 패딩 제품이 있거든요 세로로 긴 형태의 막대 형태의 블럭이 많이 들어가서 좀 샤프해 보이는, 샤프해 보이면서 좀 포인트 되는 그런 디자인의 패딩이었고 제가 또 베스트 디자인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팔을 제거했을 때 베스트 제품으로도 입을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또 활용도 하면 또 미친 사람이잖아요 큰 맘먹고 하나 질러두시면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패딩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도 광고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 브랜드를 좋아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국내 브랜드 베스트 3에서 소개했던 브랜드가 브라운 야드니까 광고 아닌 거 아시겠죠? 그냥 예쁜 겁니다 오 어, 저기야? 새로 생겼다는 탑원? 이거 마르지라 팬들이 좋아하겠는데? 아니 사이클링에서 레플리카가 아니라 리플리카야리플리카어 아, 진짜 카페구나? 야 이거 좋다 어, 살다살다 이거... 마르지라카페를 와보네 형, 이거 손잡이 손잡이. 우와. 어이 시지린다. 아 <목소리> 어, 더워. 패딩이 따시니까 덥다 해. 그니까 역시 노이어 패딩이 날. <목소리> <목소리> 마지막에 언어팩티드가 너무 예뻤고 음, 맞아. 근데 한 가지 또 느끼는 점은 스파 브랜드가 진짜 깡패다 무시를 못하죠 가격이 음, 너무 깡패고 맞아, 맞아. 대중성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음. 근데 확실히 또 느낀 거는 내가 인트로에 말했던 트렌드에 따르지 않고 패딩을 찾으려는 게있아 확실히 아이덴티티 있는 브랜드들은 자기네들만의 디자인이 있다 저번 영상에서 형이 말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좀 브랜드만의 고유색이 좀 많이 늘어난 느낌이었어요 이번 FW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 음. 각자 취향을 좀더 넓히기에 좋지 않나 맞아 음. 정답이 없어진 것 같아 어. 작가 좋아하는 브랜드 사면 음, 될것 같아 완전 대중적으로 가면 관심 없는 사람은 음. 스 브랜드에서 추천해주는 거 사면 좋고 음, 음. 나머지는 그냥 본인 사고 싶은 거 사면 된다 참고해서 음, 그런 시대다 뭐가 유행해서 뭐, 텐시가 깡패라서 사야 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지 이제 <웃음> 과연 진짜 바풀이지 쌀맛나는거 아니야? 초콜릿이네 <웃음> 마라젤라 <마르지엘라> 스티치는 <웃음> 응. 가풀이 아니라 초코였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열심히 찍어봤고요 근데 좀 대중적이기보다는 내 취향이 많이 들어가긴 음, 맞아. 요 아, 근데 또 웬만한 스파브링는또 대중적인 취향이 맞기 때문에 오늘 추천 나쁘지 않았다 나가 오늘 아,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치바 영바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찍은지 모르겠는데 아이파크몰 갔다가 더현대 갔던 날도 아침 10시에 아이파크몰 오픈할 때 출발을 해서 이제 더현대에서 6시에 딱 저녁 6시에 딱 마감이 됐거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까 구매 고민하시는데 참고가 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또 궁금한 점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 다 해드릴 테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품 제공해주신 브라운야드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불바.